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알려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2618 거래 자 2618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2618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2618 거래가 무엇인가 자이 같은 경우는 더블탑 혹은 더블바탑 이후 그리고 피보나치 61.8에서 거래를 한다 해가지고 바로 2618 거래라고 부릅니다 자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더블탑이 있죠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에는 이 더블탑이 있으면은 바로 이곳이 바로 이곳이 우리가 평상시에 넥라인 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평상시에 넥라인 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레벨이죠 자이 레벨이 있고 자 더블탑을 보통 이제 거래를 할 때에는 이 넥라인이 깨졌을 때 매도를 들어간게 평상시 이제 더블탑 거래죠 그쵸 자, 이렇게 되면은 스타로스가 상당히 커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넥라인 브레이크에서 거래를 했을 때는 스타로스를 바로 이 더블 탑 위에다가 두어야 하기 때문에 스타로스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 하는 것이 바로 2618 거래입니다. 자,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자, 이 넥라인이 깨졌을 때 자, 보시면은 이 넥라인이 자이 넥라인이 깨지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렇죠자 그러면 여기서 깨졌을 때 혹은 캔들 콜로즈가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너무 스타러스 크잖아요 그죠 여기가 엔트리가 되버리면은 내 스타러스는 그만큼 더 머니까 그렇죠 그만큼 더 거래하기 힘들어집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조절이 상당히 힘들어지는거죠 자 그래서 이 넥라인이 깨졌을 때 바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서포트를 뚫으면은 보통 가격 조정을 그쵸? 가격 조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61.8까지 올라오면 은 피보나치를 여기서 이렇게 그렸을 때 61.8까지 가격이 올라와준다면 은 여기서 이제 61.8에서 캔들 클로즈, 캔들 패턴을 보시고 그 다음에 스탑로스를 78.6 위에 타겟은 마이너스 27 혹은 마이너스 61.8까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은스탑로스도 조금 더 짧아지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확실히 더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수익 실현이 그만큼 더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자, 반대로 더블 바텀은 그러면 어떻게 거래를 하는가. 2618. 자, 더블 바텀이 만들어졌죠. 여기. 첫 번째 바텀. 더블, 이제 두 번째 바텀. 바탐. 더블 바텀이죠. 그 다음에 여기 넥라인. 넥라인이 깨지죠? 넥라인이 이렇게 깨집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가격이 다시 밑으로 돌기 시작해요. 넥라인 깨진 후에. 그럼 피부나치를 여기서 이렇게 그리죠. 그쵸? 피부나치를 그렸을 때, 가격이 61.8까지 내려와서 돌기 시작한다. 다시. 예를 들어서, 모닝스타, 모닝스타 캔들을 보여준다. 모닝스타 캔들 패턴. 그럼 여기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야 61.8에서. 스탑로스는 78.6 밑에. 타겟은 마이너스 27 혹은 마이너스 61.8.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은 보통은 이제 최소 1대 2 비율이 나옵니다. 최소 1대 2, 1대 3, 1대 4 이러한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더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내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만 잘 조절을 해준다면은 이러한 세럼만을 가지고도 장기적으로 좋은 거래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만으로는 너무 완벽하니까 실제 차트로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번째 볼 차트는 더블 바텀으로 어, 더블 바텀으로 2618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바로 첫번째 있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차트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론과 무조건 똑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오고 첫번째 바텀을 만들고 자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죠 자 넥라인이 바로 어디죠? 넥라인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넥라인 넥라인이 깨졌죠? 그렇죠? 깨졌다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돌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피부나치를 그린다 피부나치를 그렸을 때 보시면은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는 61.8 피부나치는 61.8에서 가격이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가격이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블 바탐 피부나치 61.8 그러니까 2618 거래가 성사가 된다 자 그래서 도는거 보고 분리시 캔들 클로즈 나왔을때 지니 피부나치는 78.6 밑에 그리고 타겟은 첫번째 타겟 마이너스 27 그리고 두번째 타겟은 마이너스 61.8 그래서 수익 실현을 보시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리워드가 이제 1대 2.49 내가 리스크가 1이면은 리워드는 내가 볼수 있는 것은 2.49다. 2.49배.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더블바텀 26, 2618이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더블탑 2618 이기 점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다운 트렌드인 거알수 있죠? 다운 트렌드 하락 추세예요. 그렇죠? 자, 하락 추세. 다운 트렌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탑 추세를 따라서 두 번째 탑 그쵸? 레지센스인 거볼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탑이 완성이 되었는데, 넥라인이 이제, 어, 거의 뭐 이쯤이 되겠죠? 이 정도가 이제 넥라인입니다. 그쵸? 자, 가격을 이제 돌리기 시작을 해요. 아직 거래는 없어요. 그쵸? 이제 넥라인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넥라인이 뚫렸죠? 그쵸? 넥라인이 뚫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가격이 좀 도는 것을 가격이 도는 것을 기다려야 해요. 쭉쭉 빠지고 있죠? 넥라인 터치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쵸? 자, 피부나치를 그릴게요. 자, 61.8에서 가격이 돌지 않았죠? 우리가 기다린 것은 캔들 패턴 캔들 패턴이 무조건 있어야지 거래 에 진입을 하는데, 61.8에서 가격이 돌지 않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가 기다려야 할 레벨은, 레벨은 78.6. 이제 돌았네요. 그쵸? 가격이 78.6에서, 어, 거의 도착은 하지 못했지만은 68.2 78.6 밑에서 가격이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엔트리 스무스는 어디? 78.6 위에 타겟은 마이너스 27을 첫 번째 타깃으로 거래를 진행을 합니다. 거래 진행이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거래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보시면 은약 1대3 정도 비율, 그쵸? 약 1대3 정도 비율. 이렇게 되면 1대3이 되겠죠. 딱. 네, 1대3. 스무스 일. 수익 3, 토기프로핏3 이런 식으로 2 6 1 8만잘 어, 찾으셔도 쉽게 쉽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럽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하지 마시고 나올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돼요. 바코드라는 예능매매 방송인이 돈을 계속 잃는 이유가 거래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투자라는 게이 거래라는 게 항상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도박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거래에 중독이 되면 은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려면, 은 꾸준히 돈을 벌려면 은 내가 아는 셋업, 내가 잘 아는 셋업, 내가 항상 거래하는 셋업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꾸준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꾸준한, 항상 장기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꾸준한 수익을 그러한 방식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18, 제가 이번에 알려드린 방식으로 거래를 한번 해보시고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스터 클래스 FX였습니다. 고맙습니다.